야 원복 해봐 야이씨 <웃음> 화살 하나 있거든 얘들아 잘봐 이거나 손으로 잡고 떨어지면서 연비 정수리에 꽂는다 뭔 <웃음> 소리야 <웃음> 아 <웃음> 야, 근 연비가 다 먹었어요 아이템 되게 바쁘게 먹는 소리 난다 흙설치 왜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집이야? 예. 음, <웃음> 집이야? <웃음> 집이 있어야죠. 그렇구나. 이거 먹어요, 캐빈님 아. 거. 근데 왜 철은 안 돌려줘 연피야 응? 철은 나안 나갔는데. 어지간럽게 <웃음> <제발> 못하네. <웃음> 여기 여기. 막상 철두개 나한테 없었는데. 아이씨 어? 우리 근데 예쁘게 집 만들자. 지금 한편이 엄청 예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? 왜 그렇게 맞아. 상처 주는 말을? 천사 시대 스타일로다가 예쁘게 짓고 있는데. 진짜 한 톱집이잖아. 진짜. <웃음> 이럴 때만 한마음 한뜻이야. 한편 집이 너 닮았어. 대박. <웃음> 아, 나 어떤 점이 저 닮았는데요? 어? 야 와서 봐. 연비는 내가 봤을 때 콘텐츠에 도움이 안돼 도움놔도 기뜰 깜빡 너를 응. 위해서 내가 이 봐봐 와. 응. 멘트가 좀 뭔가 스윗한데? 너를 보기 위해서 뭐라고? 너를 위해서 봐봐 너를 위해서 봐봤는데 너를 보기 위해서 혼동과 <웃음> <웃음> 날조가 대단해 수준급이야 다들 어, 더 만들어주고 싶은데 응. 네 부족해가지고 내가 오늘 화를 너무 많이 쳤는데한편아 <웃음> 이렇게 딱 해줘 다투고 싶냐? 예. <웃음> 너손찍어방해받니한편아 <찌범> <웃음> <웃음> 예? 너 집에서 나올 때마다 뭐 비듬 떨고 다니니? 이거 왜이러집 <웃음> 밑에 부스러기가 그렇게 있더라고 <웃음> 부스러기가 그 흙에 물이 좀덜 들어갔나봐 네, 황떡빵을 어. 생각했는데 어, 이제 반죽이 좀안 됐네 네. 흑반죽이 조금 덜 됐어 네, 문 세게 닫으면 조금씩 부스러게 떨어져서 무심히 <웃음> 닫고 다니셔야 돼요? 그러니까 근데 내, 내 집에 누가 피래침 붙여놨냐 진짜 내가 만히안둘 거야 야, 한 팬이 집에 털 났다! 야, 이시품 <웃음> 걸리겠다! 이 씨. 한 팬이 집에 털 났어! 어, 여기 찔리면 화상품 걸리겠어! <웃음> 어, 털난 집! 난좀 예쁘게 짓고 싶은데? 나는 그나마 좀 예의를 차려서 예쁘게 짓고 살려고 돌이랑 나무랑 좀 모아보려고 오 좋아 좋아 그러면 내가 몇 어? 좋아. 어? 같이 써야지 <웃음> <웃음> 자꾸 킥할래? <웃음> <웃음> 오늘만몇 번을 도 자꾸 그러면 나 진짜로 집 지어놓은 거에다가 옆다가 최캐빈 바보죠? 딱 얘기해봐 네가 먼저 삐뚤어졌어? 내가 먼저 삐뚤어졌어? <웃음> 아니 내가 먼저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래! 야너 여기 아니. 털난 집벽 보고 서있어 이렇게 어.. 벽, 벽 보고 서 있어! 여기, 여기 벽 보고 서있었네 그래 <웃음> 못 잡을 거 같지? 니? 네? 이 우와, 죽었어 너는. 비도 오고 약간 끝까지 <웃음> 따라갈 거야. 끝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. <웃음> 어우와 어, 우와 우와 새다 새. 우와 어 귀여워. 악어새 같은 건가? 제자리를 날고 있는데?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나한테 어, 오나? 새가 호버링 중이야? 어 나한테 오나? 어 나한테 와 나한테 와. 어어어 뭐야 어, 뭐야 뭐야 뭐야? 나 씨알 있는데?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하트 떴어 얘. 근데 길들여지진 않네. 개비. 야 어떻게 블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? <웃음> 착시 효과. 흑문이 천을 댄 거야? 아니요 이거 연비 누나가 뭐 하셨는데 아. 이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. 아 그래? 예, <웃음> 네, 저 피해자입니다. 아마 연비는 기억 못할걸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. <웃음> 어, 뭐야 여기 있었던 내 예. 조합대랑 화로 어디 갔지? 그리고 내굴 입구도 여기 두쪽에 있었는데. 굴... 누가 메꾸던데? <웃음> <야이 자식 웃음> 어디서 여기 누가 메꿔놨네. <웃음> 진짜 싹다 메꾼 거야? 형이로 와봐요. 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야야 야, 기발하다 야 기발해 아아집 크기가 아집 아, 크기가 이렇게 커진거구나 아, 야 야, 데이비드 카퍼필드냐? 와 마술사네 마술사 나중에 다들 남의 집에서 뭐하세요? 식집 좀 빌려 쓰다가 예. 어, 나중에 성공하면 나갈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성공하면 나올게. 오커리 <꼭> 성공해라. <웃음> 연비야. 네? 이거 이거 주, 계단 한쪽 파고 있어봐. <웃음> 아. 아? <멋있겠네>. 안녕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 이번엔 뎀이야. 이거 <웃음> <웃음> 집 지으시려고요? 어. 지금 이 지금 차오라신것 같은데 여기도 집이거든요? <웃음> 여기. <웃음> 아 <아하>, 그래? <웃음> 네 네. 아. 조금 간격을 이어가지고 네가 먼저 한 일이잖아. <웃음> 네가 먼저 내굴 먹었잖아. <웃음> 이 집이 네집 삼킬 거야. <웃음> 개발하다 을 보니 잠시만 집을 삼키는 건 아니지. 이 컨텐츠가 뭐라고요, 그러니까 이게? 집 짓기 컨텐츠여, 저게? 그러니까 지금 한 일화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<웃음> 지금 뭐 이루어진 게 없거든. 아뭐 이루어진 게 없어도. 다 즐겁잖아 행복하면 된거야 다 아, 즐겁다고? 응 음, 즐겁잖아 얼마나 즐거워 혜택 영비야 와? 자넨 베일세 <웃음> 되게 많이 팠는데 이게 굴이 아니어지다니 아 이거 좀 파랗을 잘못 받았나 이거를 예 간호사 <웃음> 횃불 예? 아저 횃불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 대신에 꽃을 달아드릴게 한편아 네오늘참오늘참오늘참 참, 참 이렇게 <웃음> 세 번만 말해봐 오네참 오네참 오네참 음, 잘 참았다 오늘도 내가 참는다의 <웃음> 준말이야 동굴 찾았다 다이아다 어? 다이아다 어? 뭐라고? 다이아다 <웃음> 한편아 예 칭찬해주길 바라는 거야? <웃음> 어 정확했어 <웃음> 한편이 고라디은 그가 그러니까, 이거 진짜일까 거짓말 나는 진짜 내 눈으로 보기까지는 이제 안 믿기로 했어. 어? 진짜일까 거짓말일까? 쌉구라. 음. 아니, 그러면은 가진다, 아, 아, 아니지 그러면 나 잠깐만.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철국경이 아껴야지 근데 형. 어? 거짓말이면 화낼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거짓말 안 해. 거짓말 아닌화안 낼게. 화안 낼게. 화안낼 거예요. 오호. 오케이. 진짜야, 진짜. 반반 나누자. 나는 찾았고 형이 캐는 사람이니까. 응. 두 개? 두 개. 됐다. 딱두 개. 엄마 어, 딱두 개. 오케이. 네. 한 펜씩 표현 방법으로 내가 해줄게. <웃음> 한팬이한테 줄게. 네? 하하하. 아니, 아니요. 내가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그렇천천히히보지말고 싶다고. 나보상 보상 받고 싶다고 나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<한편에 웃음> 보상 받고 싶다고 t 보상 해줄게 보상 해줄게 <웃음> 보상 해줘 미친놈이네 <웃음> 비 보상 주네 비듬을 t e d 했어 드럽게 c a 가지고 <웃음> 아이템 들어가는 소리 미친듯이 나는거 봐 양비야 <웃음> <웃음> 네? 그거 하나 줘. 얘 예, 수고 많이 했잖아. 해. 일로 와. 내가 줄게. 오케이. 근데 여기 하나 정도 더 있게 생기지 않았어? 그러니까 음. 엄청 크고 막 심층함 이 있어가지고. 오, 깜짝이야. 아. 어, 연비야. 오늘따라 좀 빛나네. 아, 아. 아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안 할게, 안 할게. 근데 석탄이 없어요. 그러게? 석탄을 못보네 불빛도 별로 없는데 우리. 석탄 없이. 하는 법 알려줄게 석탄 없이 뭘 하는 법을 알려준다 <웃음> 빛을 음. 밝히는 법아 그런거야 음.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음, 나도 이해를 못했거든 자 <웃음> 봐봐 우와 그거 뭐야 아너 이끼 블럭을 조금 뗀 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레드스톤 아, 스톤 블럭 아 레드스톤? 응. 음. 아 이게 레드스톤 블럭인데 조금 떼면 이렇게 돼? 음. 오 신기하다 끌로 용암도 캐지나? 오 캐진다 잠깐만 야, 야 용암 캐면 이거 밝은 거 아니야? 안 뜨거워 근데? 어? 밝다 오안 <웃음> 어, 뜨거워 필요하겠다. 그리고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분위기는 너무 좋았지만 블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이아 한 개니까 그냥 올라가자. 나는 용암이랑물 있으니까 지옥문도 만들 수 있고, 왜냐면은 그 엔더 크리스탈인가? 그거 만들려면은 가스트의 눈물 필요하거든. 음... 음, 지난번에 연비는 몰랐지만 난 정말 알고 있었거든. 쿠르르 <웃음> 빵이 <웃음> 깨는데, 그러니까 꽃빵귀를 그냥 아주 그냥 역시 뿡비 한 편이 만들고 있는 거 귀엽다. <웃음>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. 그러니까 막 밤에 빛날 겁니다. 그러니까 밤에 빛나는데 이거. 예, 연비야 거기 좀 붙어서 서봐. 한 펜이도 여기 좀 이렇게 붙어서 서 봐. 약간 얼굴 쪽 보면서 얼굴 쪽을 봐요. 이 어. 너희 둘이 되게 보기 좋다. 탑빈님 얼굴은 이거 못 붙이나? 형까지 <웃음>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? <웃음> 아니야. 연비는 그냥 옆에 있길래 부른 거고, 한 팬이는 제작자니까 부른 거야. 아, 제작자니까.